몇 급수, 중심이 같은 일련의 몇 함수를 항으로 갖는 무한 급수를 몇 급수, 또는 거듭제곱 급수라고도 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꼴의 실수 또는 복소수 급수입니다. 이때, ck를 k번째 항의 계수, 점 a를 몇 급수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급수 수렴 영역을 수렴역이라 하는데, 수렴 반경은 수렴역 지름의 2분의 1입니다. 테일러 급수 매끄러운 다변수 함수를 다음처럼 표현한 몇 급수를 테일러 급수라 합니다. 즉, 이때 각 항의 개수는 중심 a1 등등 an에서의 도함수 값입니다. i 등등 제는0 이상의 정수입니다. 참고로, 무한 번 미분 가능한 함수를 매끄러운 함수라 합니다. 한편, 다음처럼 함수를 평행 이동하면, 몇 급수의 중심을 점, a1, 등등, an에서 원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매끄러운 일변수 함수의 중심 a인 테일러 급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예를 들어, 함수 fx는 1 나누기, 1 더하기 x를 x는 0을 중심으로 전개한 테일러 급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fx의 수렴 구간은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범위입니다. 그림에서 fx는 청색으로 표시된 그래프입니다. fx를 급수 전개한 함수를 px라 할때 1차항까지 급수 전개하면 회색 그래프 px는 1, 빼 x. 2차한까지 급수 전개하면, 녹색 그래프, px는 1, 빼기 x 더하기 x 제곱. 3차한까지 급수 전개하면, 적색 그래프, px는 1, 빼기 x 더하기 x 제곱 x 세제곱. 고차한까지 전개할수록 본래 함수의 근접함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중심점에 접근할수록 저차 한까지만 전개해도 본래 함수와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수함수 e x 의 테일러 급수는 fx는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나누기 2 팩토리얼 더하기 X 세제곱 나누기 3 팩토리얼 더하기 등등. 모든 X 값에 대해 수렴합니다. 자연 로그 함수 1 더하기 X의 테일러 급수는 FX는 X 빼기 X 제곱 나누기 2 더하기 X 세제곱 나누기 3 빼기 X 네제곱 나누기 4 더하기 등등.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구간에서 수렴합니다. 삼각함수 사인 X의 테일러 급수는 f(x)는 X 빼기 X 세제곱 나누기 3 팩토리얼 더하기 X 오제곱 나누기 5 팩토리얼 빼기 등등 모든 X 값에 대해 수렴합니다. 매끄러운 이 변수 함수의 중심 A, B, 인, 테일러 급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각 항의 개수는 중심, A, B에서의 도함수 값입니다. 합기호를 벗겨보면, 0차항, 1차항, 2차항, 가령, fx, y는 s i n 1 더하기 x, 2 더하기 y를 원점을 중심으로 2차 한 가지 급수 전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px, y는 s i n 2 e 더하기 x 곱하기 2 e 곱하기 코사인 2 e 더하기 y 곱하기 코사인이 102x e, 제곱 곱하기 2 e 곱하기 sign 2 e 더하기 xy 곱하기 코사인 2 2 곱하기 사인이 빼 y 제곱 나누기 2 곱하기 사인이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모퉁이 부분에서는 두 함수의 차이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x y 범위는 원점 기준으로 좌우 1, 2고, 급수 전개 범위는 원점 기준으로 좌우 0.4입니다. 그림에서 뭉개져 보이는 부분은 함수 f와 f를 2차항까지 전개한 급수가 거의 일치함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 보기 위해 그림을 회전해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두 함수의 차이 즉 f x y g x y 를 구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붉은 공은 급수 전개 기준점 0,0에 대응하는 f0,0-b 0,0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원점 기준 좌우 0.3 범위에서 두 함수 간 차이의 최대 값은 이곳으로 약 0.05 정도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원점 기준으로 좌우 0.1 이내에서는 두 함수 간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몇 급수는 사측 연산에 닫혀 있고 급수의 미적분은 각 항에 대해 미적분 후 합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몇 급수의 여러 성질이나 테일러 급수, 유도 과정은 본 영상에서는 생략했습니다. 특히, 무한 급수의 수렴 판정법이나 수렴반경 등 수렴에 관한 해석학적 내용도 생략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필요한 경우 수리물리 부분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물리에서 1차, 2차 한가지의 급수 전개는 근사값을 구하거나 수식을 근사할 때 자주 이용됩니다. 활용, 다음 영상의 주제인 변분을 다룰 때도 활용됩니다.